안녕하세요. 맑은방송, 밝은방송 월화신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웃음> 요즘에는 1월 아, 뭐지? 그 새해니까 홍수메기 음. 하고 뭐 바쁘시지 않으세요? 어, 홍수메기 그리고 삼재풀이 되게 음. 바쁘죠. 어. 어, 되게 바빠요. 딱 바쁜 달이죠 이게? 응 음, 바쁜 달이요. 어. 지금 한참 정월에 신년은 새들 많이 모시고 어, 되게 바쁜 날이에요. 아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자그 뭐지 새롭게 응. 궁합을 가져왔는데 궁합도 분여 궁합을 한번 가져와봤어요 응, 네네네. 응. 그래서 아빠랑 딸이랑 응. 이렇게 가져와봤는데 한번 네. 불러드릴게요. 네. 해요 응. 모기가 막 답답하고 아 모르겠어. 목이 탁 막혀. 답답하게 응. 하나. 답답하든지 아니면 내 목이 탁 막히는 거 보니까 대책이 없든지 답이 없든지. 응. 한번 가볼게요. 네. 맞아. 네. 왜분사이가왜 이렇게 끈끈하지? 아, 끈끈해. 되게 둘이 보면 궁합적으로 되게 좋다 이렇게 보여. 음. 응. 근데 뭔가가 조금 갸우뚱한게 있어. 오. 응. 되게 지금 보면 여기 심장이 자꾸 내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 막. 오. 어. 왜 두근두근할까요? 뭐 심쿵 하다뭐 설렌다? 뭐 이런 게좀 들었어? 오. 어. 둘 사이에 그런 게 있나? 음, 그런 게좀 들은 것 같아. 각별하든지 뭐 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음. 여기 보면은 남자분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궁합적으로 되게 좋거든. 음. 음. 궁합적으로 뭐 얼마나 좋은 거예요? 많이 좋으면? 많이 좋아. 한 70%? 에이, 이 정도. 70%면 음. 좀 엄청 높은 거 아닌가요? 음. 어. 그래서 분여지간이라고 치면 은 되게 사이가 좋든지 네. 뭐 딸을 뭐 시집 보내기 싫은 아빠 마음? 어. 뭐 내가 가지고 네. 싶다? 이런게 조금 들었어 아, 그정도로 응. 좋아 응. 서로 이렇게 마음이 좀있는거예요 응. 근데 조금 그 감정이 조금 심각해 비중이 커 음. 비중이 커요? 그러면 누가 조금 더 비중이 커요? 여자가 여자가 조금 네? 여기 여자분이 조금 네. 지금 내가 지금 티게 가슴이 콩닥콩닥해 두녀 사이 맞아? 근데? 네,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지? 요새는 오... 다 자식들도 각자고 아빠 네. 엄마에도 각자인데 띠게 네. 보모은 유착 관계다 이렇게 보여. 오. 응. 이두 분은 좀 어떤 일을 좀 해야 좀잘 어울릴까요? 여기 남자 같은 경우는 응. 여기 되게 가진 게 많아. 돈도 많고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자기 재물이 많다. 가진 게 많다. 오... 능력도 많다. 재능도 많다. 이렇게 보여. 여자분은요? 응. 여자분은 모르겠어. 어, 초년에 조금 괜찮았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정원생이야. 정원생들은 조금 힘든 게 들었어. 음. 그래서 가진 걸 조금 내려놨다, 놓쳤다, 이런 게 보여. 오, 그래요. 음. 지금 현재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음, 음. 오. 그래서 지금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조금 보여. 음. 음, 각각의 성격은 좀 어때, 보이세요? 각각의 성격은, 이렇게 남자 같은 경우는 되게 무직하다. 어, 묵직하고 젠틀하고 그 다음에 말이 별로 없어 어, 필요한 말만 응. 하고 조금 응. 필요한 말만 했을 때 근데 반대로 또 자기 할말 했을 때조금 말이 많다 옆에서 소리가 많다 구소리 아, 그 게... 많다 아, 어, 이런게 조금 있어 그 소리 응, 응. 근데 그 반대로 여기 또여자자리를 보면은 또 말이 없어 내성적인지 어, 어, 신비주의인지 조금 응. 말이 없다 이렇게 보여 근데 조금 이상해. 자꾸 뭐가 이상하다 그래. 어떤 응. 게좀 이상할까요? 조금 뭐그 있잖아 내거 아닌 내거 같은 그것처럼뭐 분영 아니 분영 같은 이 노래가 자꾸 나와. 오 그래요? 응. 응. 음, 분영. 그만큼 끈끈한가 봐. 끈끈하든지 뭐 서로 생각하는 애정이 깊든지 네.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럼 이분들 올해는 좀 어때요? 옷 오... 잠시만요 올해는 좀.. 아.. 마이크가 약간 이상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사고쳤나왜사고가 <웃음> <그냥> 탈이 나냐? <웃음> <웃음> 그래서 이까지 물어보다 말았죠? 아. 아 선생님이 말씀하시다가 지금 아. 지금 어떤 상태냐고 아 맞아 맞아, 올해 맞아. 올해는 어떨까요 응. 어떠, 응. 떤어 이분들?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조금 아픈 게좀 들어와 어, 위장탈이나 네. 대장탈 소화기 쪽으로 조금 탈이 있다 이렇게 보여 아, 그래서 그래.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 건강 관리 잘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 어, 음. 여자는요? 여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냥 좀 무난해. 음... 어 조심할 것도 없고 뭐할 것도 없고 뭐라 음... 언론에 드러내질 않는지 조금 무난한 이런 기포요. 아, 어 그냥 묻어가는 음... 뭐 이런 거뭐 아빠 빼기 좋나? 뭐좀 그런 게 있어. <웃음> <응>. <웃음> 어 그래요. 응. 빼기 좋구나. 응. <웃음> 알겠습니다. 이분들 그럼 응. 누군지 알려드릴좀더 질문해볼게요. 선생님 저희 제가 사실 응. 선생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분녀가 응. 아니. 예, 그럴 줄 알았어. 뭐가 이상해? 자꾸 이분들 애인이에요. 응, 막 심장이 뛰고, 막 이상해, 막 지기가 오고, 홍상수, 김민희 커플이에요. <웃음> 이분들 홍상수. 나이 차이가 그, 20살이 넘게 나요. 응. 근데 홍상수 씨가 이제 감독이고, 김민희 씨가 이제 배우잖아요. 응. 근데 이제 이분들이 지금 7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 아직도 끈끈한 사이를 보여주면서 이번에도 무슨 시상식에 초대받아가지고 또 근데 재수없어 <웃음> 나 보기 싫어 짜증나 <웃음> 사실 뭐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막 비난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홍상수씨가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김민희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이렇게 행동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정말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지금 해외에 있어요. 아마.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이분들이 끝까지 잘 살까? 맞아. 근데 솔직히 공과사를 놓고 보면은 이 드릴을 보면은 되게 좋아. 오래 갈것 같아. 음 어, 근데 괘씸하다. 할머니가 괘씸하다. 그래. 음 괘씸하지. 지금 하는 행실이 똑바른 게 아니잖아. 네. 시장 그렇지만 둘이 놓고 봤을 때 각자의 인생이라고 같이 둘이 사랑하고 사는 건 상관이 없어 맞아요. 그래도 개신죄는 성립되지 그지? 맞아요 맞아요 응. 근데 이제 홍상수씨가 계속 그, 그쪽 분야 자기 분야에서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막 영화가 흥행이 되진 않는데 응. 해외에서는 뭔가 계속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되는데 응, 응, 응. 뭔가 홍상수씨가 그런 운적인 게 되게 좋은가 뛰어나 뛰어나 천구적인 아, 좀 그런 재능이 있어. 천성이고 직성이야. 어 조용히 예전에 그 뭐지 소리 없이 강하자 내간자 음. 뭐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있어. 어 천직이야. 아, 천직인데 오수전에 조금 안 좋은 게몸 쪽으로 들었어. 건강 이상설 음. 이런 게 조금 들어왔어. 아까 놓고 봤을 때 아. 애정 이상설은 없을 것 같아. 아 그래요. 음.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제 궁금한 거는 김민희 씨가 음. 전에 막 조인성 씨막막 음. 만나 아무튼 뭐 여러 연예인들을 엄청 많이 만나다가 갑자기 발전 된 홍상수 씨를 만난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잘생긴 사람들만 만나다 보니까 사람이 좀 미쳐가지고 홍상수 씨를 만난거요 아니... 아니야 근데 봐봐 홍상수라는 이 사람이 내가 TV에 잘 안나오잖아 이 사람이 맞아요. 내가 얼굴을 알아 얼굴을 아는데 못생긴 얼굴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음... 나이를 떠나서 음... 그사람의 가진 매력에 그냥 젖어든거야 음... 어, 기뻐관계가 되게 음... 뗄수 없어. 궁합적으로 되게 좋아. 응. 전 그리고 아까 선생님한테 뭐 안, 안 알려드리고 봤을 때 응. 선생님 제가 그거 질문 드렸잖아요. 누가 더 좋아하는 거 같냐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김민씨가 더 좋아하는 거 응, 같다고 응. 했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당연히 홍상수 씨가 더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게 응. 아닌 거예요. 응. 완전 가정 플러스 애정 플러스 네. 기품이 들었어. 어 진짜로. 어. 완전 그 중후한 매력 그런 거에 폭 빠졌다. 어. 어? 그래요? <웃음> 그냥 지는 가지고 싶어 정치하고 싶어 근데 오. 벌써 가졌어 그래서 그 속에서 음. 세상 안에서 세상을 만든 거야 와 진짜 응. 프리만 놓고 보면 나이뭐 달릴지 모르겠지만 좋아 응. 궁합적으로도 되게 좋아 그럼 김민희씨는 어쨌든 응. 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그냥 홍상수씨한테 빠진 거네요 그럼 먹고 살수 있어 어, 자기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마음 쪽으로 가고 그다음 심심도 편하네. 이 여자가 지금 편안함 을 느끼고 있어. 좀 모르겠어. 지금 보이는 게 봐. 이런 이런 이런 게 보여. 어, 어, 그게 그런 게어 좋은가 봐. 아, 어. 그렇게 그렇게까지 봐요. 응. 아이 응, 응, 응. 어, 되게 완전이네. 나는 아, 저는 뭔가. 어... 김민씨가 진짜 홍상수씨가 재벌설이 있었거든요. 응, 응. 그래서 정말 그랬나 싶었는데 자기 가진 거를 놓치지 않아 이 남자는. 음... 어, 곳간에 음... 자기 거를 딱, 네. 이렇게 계산도 딱딱딱딱 이게 음... 빠른 사람이야. 음... 재무적으로든 뭐든 하여튼 그런 데 확실한 사람이고 돈 관계도 확실한 사람이고 자기 고집도 가지고 있는데 그 고집이랑 이 사람의 음... 이 여자분도 근데 솔직히 정신세계가 묘해 음... 그래서 이 묘한 관계에서 그런 걸 조금 받아왔다. 응. 둘이 끼리끼리 만난 거지. 비슷해 결이 아주 그냥. 응. 오, 진짜 와, 진짜 예상치도 못한 응. 답변이 나와가지고 <웃음> 당황스러운데 이분들은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은 홍상수 씨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잘.. 응. 나는 그렇게 보여. 응, 응. 잘지내다 응, 곁을 지킨다 이렇게 보여. 오, 저 김민희 씨 대단하네요 진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제가 궁합이라고 아니 뭐 분열하고 드렸는데 음. 이게 그게 안 보이신 거였어요 그때는 그 그러니까 뭐가. 그러니까 분열로 안 보이시고 누가 봐도 애인으로 보이신 거예요. 음뭐가 여기 내 심장이 했잖아요. 막 네. 두근두근 뛰었다니까 막 어, 설레었다니까 어, 그런 감정이. 어. 그래서 그런데 내도 나도, 나도 그렇잖아 얼굴이 좀 알려지고 하니까는 음. 진짜 어 이렇게 갈등을 한 거지. 진짜 분유사인데 내가 어떻게 분륜이라고 그래? <웃음> 어떻게 아냐고 그거를. 근데 선생님 처음에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응. 뭐 저도 뭐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더라고요. 계속 보다 보니까는 네네. 아닌 거지 뭐가 이상한 거지. 아 진짜. 응.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분들 그러면 금전은 좀 어때요 이분들? 금전 떨어지지 않아. 아. 어 그만큼 비축을 했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나가는 것도 단도리를 잘해. 음. 그래서 부족한 게 없다. 아 진짜. 어. 그럼 아까 건강에 대해서 살짝 얘기해 주셨는데 음. 호사오 씨가 좀안 좋나요 지금? 응한 위장이나 뭐 이런 소화기 계통에 조금 네. 건강 이상설이 조금 들어와 어, 응. 김민희씨는요? 김민희는 괜찮아 아 그래요? 걔는 정신세계만 단도를 잘하면 괜찮아 근데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는 해될 건 없다 아 그래요? 응. 앞으로 이번들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거 뭐 있겠어 아무리 옆에서 난리없어 부르스를 쳐도 둘이 음. 좋은데 안 그래?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이렇게 된거뭐 이판사판 공사판 건강 관리 잘하면서 그렇게 뭐 지내야지 어떻게. 이미 엎질러지고 뭐 사건 사고 이런 거는 벌써 다 이렇게 스크래치 났고 스스로의 상처를 벌써 이미 이 사람들은 정리를 했다 보면 돼. 뭐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들이잘 살자. 나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아,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